이물다시 우와 진짜 크다 이거 오 개불 개불 우! 와 진짜 물 많이 빠졌다 왜 뭔데 뭔데 아 뭐야 이게 어 뭐가 조개네 잠깐만 있어? 아 없는 것 같다 없다 에이. 에이. <웃음> 무슨 족이지? 골뱅아 집에 가자 골뱅아 아이고 요정도 아빠 지게 땅을 팠더니요 이, 이게 올라왔는데? 이거 떡조개 같은데? 떡조개 같은데, 이거? 맞지? 싸가빠졌다가 봤더니 이게 나왔어요. 아, 진젠 어, 이 뭐야? 징그럽게 생겼어. 야, 이거 징그럽게 생겼어. 이거 봐. 공뎅이 같이. 나 아까 겁나 이상한 거 봤는데 파다가 징그러워서 안팠어 이거 이거 봐봐 이거 되게 징그럽게 생겼지. 이거 이거 들어봐 만져봐. 우와 우와 대박! 우와 우야 삽줘봐. 우와 있나방야이이 찍었어? 떡 종이 먹고 있었어. 찍었어? 우와 떡 종이 먹고 있었네. 우와 잠깐씩 깜짝 놀랐네. <웃음> 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우와. 왜 이렇게 튀어나왔어? 희한하게 튀어나왔네. 지금 너무 많이 나와서 못 넣는 거야. 우와 엄청 크다. 오잘얘네들을딱 짝짓기 하고 있어 얘네들은 크네. 커. 엄청 크다. 그지 응. 이거 떡조개 먹고 있었나 봐. 아 대박이다. <웃음> 엄청 커. 이런 <웃음> 산도 <삶도> 있었으면 서사보도 되지. <웃음> 아 무서워서. 잘했네. 궁대기를내밀고 있잖아 애들이. 공대이 아.. 아니, 아닌가? 어디 공뎅이아니 이제 공대이가 뭐야? 뭔데 뭔데 뭔데 어디 응. 어디? 뭐뭐 뭐? 뭐 어디 뭐. 어디? 이 이거 뭐고 이건 뭐야? 이거는 잠깐만. 골뱅이! 잠깐만 골뱅이? 응 <웃음> 안녕? <웃음> 어 얘네도 쫙쫙 깼다! 우와! 밑에또 있어 우와! <웃음> <웃음> 얘는 뭘까? 건들지 마라 우와! 야 대박! 대박! 엄청 커! <웃음> 내가 좀잘 보자. 너도 잘 뽑어. 고 아씨 씻었는데 왜 이래? <웃음> 이따 삶아서 한번 씻어 먹어. 소주 한잔 하겠네. 와, 대박. 얘도 빨리 궁금한데. 삽으로 한번 푹 퍼봐. 이런다 아무것도 아니면 죽여버린다, 진짜. <웃음> 어, 어, 어, 어, 어, 어. 오, 오, 오, 뭔데 오, 뭔데? 소라야? 골뱅이 골뱅이 이. 골뱅이야? 어, 여기 떡조개 같이 있다 <웃음> 얘네들은 세트야? 원 플러스 원이야? <웃음> 또뭐 있어? 아니 혹시나 해서 구멍이 커가지고 근데 왜 이불 구르고 있냐 얘네 모르겠어 섭줘봐 얘네들이 떡조개를 잘잘 먹네 여기 길이 있다 밑에 집인가? 그냥? 니보다큰걸 먹냐 얘야. 어? 물어봐도 니보다 큰데. 아유, 집인가 봐. 밑에 골뱅이 길이 이만한 게 있어. 봐. 아. 터널같이. 뭐라고? 아빠! 잠깐만. 야, 네가 좀 잡아봐. 봐봐. 와 크다. <웃음> 큰거만잡으보니까 좋은데? 지금 큰거만 있네. 이거 <웃음> 살았을까? 죽었을까? 죽었겠지? 잠깐만 죽었네. 뭔데 뭔데 뭔데? 조개야? 죽었... 네. 조개야. 죽었어 죽었다고? 달려져 있는 거같얘 살은 거 같은데? 살펴봐. 살은 게. 사른거야? 응 입이 안벌어져 사른거야 사른거 야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엄청 큰거있어 어나 징그러 어떡해 그냥 들고 빨리 흔들어 그래야지 해가면 들여도 된단 말이야 아, 나 이거 너무 크니까 징그럽다 아, 그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큰걸안잡아먹어가지 <웃음> <웃음> 어머, 얘도. 어머, 깜짝이야. 뭐야. 뭐야. 짠. 말미잘? 어. 말미잘을 발로 딱 잡는데. 어, 나 이거 유튜브 영상에서 봤어.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는 골뱅이라 그랬는데. 크네. <웃음> <웃음> 나 그렇게 된거 많이 잡았었다. 축하드려요. 네.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얘 아닐까? 아니야, 홍마선 두개 짜리야, 구멍이. 아, 그래? 응. <웃음> 에이씨! 아. 기껏팠다니 기껏팠다니 뭐야 이 떡조개 떡조개 너 내가 스 내가 너 오늘 꼭 먹어본다 도대체 무슨, 무슨 맛인지 맛없기만 해봐도 그냥 아, 얘도 뭔가 심상치 않게 생겼네 오호! 역시. 심상치 않으면 일단, 우와, 진짜 크다, 이거. 우와. 야, 이거 되게 커. 우와, 진짜. 역대급, 역대급. 와, 내가 본거역대 내가 본거 중에 역대급이야. 진짜 너무 크다. 일단 희한하게 생긴 건 타봐야 되는구나. 이것도 골뱅이 같다 야 크다 크다 아, 크다 우와 두 마리다 짝짓기하네 아니 네한마리네음 너도 불타는 토요일에 보냈어야지 뭐 하는 거야 이거 뭐야 죽었나? 죽은건가? 사는 건가 아까 입 벌리고 있었던것같은데 죽은거야? 살은거야? 사는 살은 건가 보다 우와 엄청 커 골뱅이씨? 골뱅이씨? 맞아요? 어? 맞다! 우와! 대박! 대박. 엄마야! 엄마야! 엄마야! 아씨 주로 사빠져봐. 사빠. 설마 여기도 골뱅이씨. 맞다! 맞다, 맞다, 맞다. 우와! 대박. 우와. 어, 두 마리. 대박, 두 마리. 아니네, 떡조개. 떡조개랑, 골뱅이랑. 우와, 대왕. 우와, 대왕만해. 넌 뭐야? 넌 뭐니? 개불이다! 어 개불! 개불! 어떡해 개불! 징그러워 개불 맞겠지? 아닌가? 응, 뭔지 모르겠는데 너 개불 맞아? 일단 데려가 봐 일단 소환 너 봐봐 그런 말 하는 거아니나 그 그런 말 하는 거아니야 진짜 너 빨리 나가야 돼 우리 아까 그 뭐야 아, 오고 있어요. 누가 오고 있다고? 내 쪽으로 오고 있어요. 누가? 골뱅이 선생님이 골 선생님이? 응. 어, 선생 안녕하세요 어머 아까, 아까 있잖아 너 오기 전에 여기 있었는데 여기까지 왔어 5cm 왔어 우와. 선생님 되게 부지런하시네요? 어디 가십니까? 엄청 빨라 가자 우리 집 가자 우리 집 <웃음> 우리 집 그렇지 우리 집 우리 집 갈때는 목욕지게 하시고 가셔야돼 나인데 개불같이 생긴 거 하나 잡았는데 되게 징그럽게 생긴 거 어? 나노라얘기아니 소주 한 잔에 <웃음>